아, 나요즘에 이렇게 털린 거 처음이야 아이 자시안 이고 뭐고 그냥 안 돼! 아 이쪽 에 아도라 날때도 그냥 털려! 야! 일로 와씨너 일로 와! 자 누가 이긴 해보자 누가 이긴 해보자 누가 이긴해보자이 <웃음>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풀어놨다 누가 포유세계의 자시안을 풀었다 자, 그 기운의 주인공 F5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씩 내려갑니다. 자, 벌써부터 보이죠? 자, 지금 후파가 꼴친데 오도로가안 되는 우리 F5 주인공들은 과연 자 오늘 할 포켓몬은 다섯 마리입니다마이맨투크리 두랄루돈, 요시미스, 망나뇽까지총 다섯 마리가한 팀이 되어 앵크게임 5인큐를 한번 돌려볼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성능이 구조성은 아니고 이게 아니 장인픽이라서 그래 장인픽이라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 하는 거 알아 아 그럼 그럼 알지 알지 그중에 장인 한 명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있죠? 네 그죠? 자 일단 F5 우리 포켓몬 유나이즈 세계를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신 있어 뭐야? 자신이초단이라고 소신바랑 개쓰기보다개목중이랑 개중이 문제다. 안가안가안가안 가. 일로 안 가. 안 가, 안 가. 와. 두들겨 패 두들겨. 아, 뭔데이야야날 버려 날 버려. <웃음> 와 너무 빠르다 한명와 저거 말도 안되니저 똥강아지 진짜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와 아니 뱀팩 없어? 아 뭐야 저 똥강아지 와 진짜 이거 아니다 구부이거 계신가요? 지금 이 경기는 선이오와 하이오의 개인이란 것을... 아 그래요? 아 겁나 무덥다 저거 진짜. 아 내려오면 안돼 아, 내려. 아니 저거 말이 안 돼. 저거 무시되는 거. 아 방해무요 저거 말... 와... 심지어 저... 진격한 경기라도 딜도 안 나와. 아 저거 넘어가는 거야. 아니 저... 안죽어 애들이 아 이거 손차이 아니야 저똥끼 때문이야 저거 퀵퀵 체크 방역료가 문제가 아닌땅해요 퀵진 남들은 1분에 한번 쓰면 만통을 1중에한 번씩 사죽혀서 문체될 아 진짜 이거 말이 안돼 저거 봐저뭔 뭐 짓인데 저게 아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아제 레벨 봐봐 지금 13레벨이야 지금 봐봐? 나 지금 들어오잖아 이게 이게 지금 말이야 망구요! <목소리> 썰어낼까 이거? 이게 어차피 못 이겨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저똥깨봐 저거 이거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자 상대팀은 뭘까요? 와 진짜 살벌하다 아 모르겠다 진 자시한 저거 자시한 제 생각에는 펑부터칼 물고 있으면 안돼 저거 말이 안 돼요 진짜 지금 7레벨 찍고 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밑에서 아 맞냐 이게 가진 것도 없는데요? 팬, 팬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뭘내기냐고 진짜 이게 아 진짜 미치겠네 지금은 뭘 하든 자시안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야푸크리이 녹는다 푸크리이 녹아 야 F5 침몰했습니다. 자시한 하나 때문에 침몰했어요. 아 살려줘. 저저저저저저막할똥저 저, 저, 저, 저, 저. 저 똥강아지 역아저 역격...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시한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열심히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아니 그냥 랭크는 그냥 개판이야. 개밖에 안 나와. 루카리오 멍멍이 엑스톤 멍멍이 자시한 멍멍이 모르는 거야. 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저 이길 수 있어요. 자 열심히 있으면 또 모르는 거지. 그럼. 아못 먹었다. 아못 먹었다. 아. 못 먹었다. 아.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어. 야, 잘한다. 야, 이건 인정이다. 야, 야도랑 잘한다. 아. 야, 이거, 안 된다. 안 되네, 이거. 그냥 아예 안 되네. 아래도 그냥 터지네. 저저도나왔네 칼등 대랑 개복질 주인여돌 <웃음> 아, 진짜 저 세대는 어떻게 좀 해봐. 저 야도랑 하고 좀. 어떻게 좀 해봐. 저거 좀. <웃음> 아, 미안해! <웃음> 아니, 왜 포유 개판됐어? 우리 오늘 떠내라고 내전할까? 다시한, 벤 때리고 우리 내전하자! <웃음> 이게 맞냐고! 아니, 이게, 여러분, 혐식이야 이게? 아, 이거 혐싱 아니야, 이거 솔직히 이거. 아, 나요즘에서 이렇게 터진 거 처음이야. 아, 이거 다시한이고 뭐고 그냥 안 돼! 아이쪽야 아도란한테도 그냥 털려 아 제발 쫓아오지마 이 똥강아지야 아 제발 제발 오지마 <웃음> 오늘 엘리트 가시나요? 엘리트는 엑스퍼트 밑단계예요 내려가는 단계라니까? 부클이 3렙이야 이게 맞냐 이게? <웃음> 아나 아래 아뭐할 수가 없어요 봐봐 자이 똥강아지한테 다 죽는다? 다 죽는 거 보여줄게 똥강아지한테 자 하나 둘셋 레벨업도 못해져, 지금. <웃음> 노딜이야, 노딜, 노딜. 나 1킬이라도 하자. <웃음> <웃음> 그만합시다. <웃음> 여러분, 그만합시다. 아, 진짜 이게 맞냐, 이게. 맞냐고, 이게. 아, 야도라는 이길 수, 이길 수 있네. 솔직히 야도라는 이기다. 아닌가, 아요 야도라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멍멍이 개목줄 저거 진짜. <웃음> 일로와! 너 일로와! 아로와 일로 일로 일로 누가 이겐 해보자! 누가 이겐 해보자! 누가 이겐 해보자! <웃음> 아 오빠가 아니... 두 번이요. 안 죽으면 그만이야. 언인이 1번! 자시한의 선배비를 공격해본 구배비를 일수반과 비슷하다. 아자시한 저거 너무 사기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이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방복하자. 야, 이걸 다 부셔도 저걸 못한다. 야, 저거 언제 먹었냐? 아, 5초 뭔데? 아유, 방겜. 아유, 방겜. 안 해. 아니, 이걸 지금 한 이유가 있어, 이걸? 아니, 근데 7초가 말이 안 돼, 이거.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이게. 아니, 나 지금 어이거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상대방 잘한다고 저게? 본인이 일상정보 차단 바까도 만난 놈을 만난다 아 그래? 차단 박아도 만나는 만난 사람 만나는구나 자 첫판 아 자시안이 없으니까 이겼어 역시 우리 팀 잘하는구나 역시 자그 다음판 자시안 때문에 졌어 자 여기 멍멍이 주인 이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풀어놨다 누가 포유세계에 자시안을 풀었다 두 번째판 아또 멍멍이 주인이 또 자시안을 풀었다 세 번째판 아 이번엔 세 마리를 풀었네 쉬. 여러분 F5 여러본 결과 말씀드릴게요. 내 게임 하지 마세요 지금. 저 강아지 주인 때문에 못 이겨 이거. <웃음> 이거는 F5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저 똑같이 때문에 못 이겨 진짜. 아개 풀어놨어